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유선은 없으나 자동차로 이동하여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가단 10951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7년 7월 19일 오후 8시 46분경 경주시 F 소재 공터에 주차된 포터 차량 조수석에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 결과 망인은 번개탄 중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자살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, 보험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 쟁점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망인이 2015년 4월 2일 차량 조수석에 번개탄을 놓고 불을 붙인 후 커터칼로 손목을 누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2016년 10월 28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온 사실 망인은 당일 퇴근하였다가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와 차를 운전하여 사망한 장소까지 이동하였고 그 사이에 번개탄을 준비하여 밀폐된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점 망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약을 먹으면 졸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인정사실 및갑제사호 중에 이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나 신변에 대한 비관상태를 넘어 그전에 앓고 있던 우울증 내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에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. 맞습니다.